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메리스는 관련 법률에서 제1군 전염병, 제1군 감염병이 아니므로 제3항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 5261-011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부의 판단 쟁점가 망인이 L병원과 대한민국, 강서구의 과실로 인하여 메리스에 감염된 것인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L병원과 대한민국, 강서구의 과실로 인하여 메리스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쟁점 나 망인이 메리스에 감염되어 사망한 것이 이 사건 제1 내지 4보험계약에서 정하는 제3항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1 제3항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관하여 망인이 감염병인 메리스에 감염된 것을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인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1군 전염병, 제1군 감염병은 메리스를 제1군 전염병 내지 제1군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는가 망인이 메리스에 감염된 것을 이 사건 제1, 3, 4보험계약상 제3항 보험금의 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쟁점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제 1, 3, 4 보험계약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분류표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계약상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베리스가 재해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법령에 전해진 사항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인 피고들에게이 사건 각보험계약 체결 당시 메리스가 재분류표상의 법정 전염병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타인으로부터 전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할 경우 상해 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하여까지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및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